여러분 이번에는 서커스 AR 앱을 설치하고 그림을 스캔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또는 언니, 오빠, 누나, 형의 도움을 받아서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먼저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커스 AR 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여기서 어, 서커스라고만 검색을 해도 나와요. 자, 여기 위에 보이는 이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 분홍색으로 서커스 AR, 증강형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걸 설치를 했으면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 반짝이가 뜨면서 서커스 AR이라고 떠요. 자, 그러면 여기 스크린 캡처라고 해서 카메라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00까지 올라가고 맞춰주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 초록불이다! 가자! 아, 준아!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일 때에는 노란선 뒤에서 얌전히 기다려야 해요. 기다릴 때에는 노란선 뒤에서 얌전히.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에는 노란선 뒤에서 얌전히 기다려야 해요. 자 이렇게 빨간 불 기다리기에 대해서 나왔어.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초록 불이다. 초록 불이 되면 양 옆에 자동차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해요. 양 옆을 확인하고. 이렇게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길을 건너면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는 양옆에 차가 완전히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건너야 해요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꼭 손을 들고 건너야 해요 어린이는 작기 때문에 차에 탄 사람이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이죠 어? 어? 비 건너요 휴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손을 들고 건너야 해요 초록불이 깜빡일 때 급하게 건너지 말고 자연스에 기다렸다가 건너야 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앞서 배운 수칙들을 꼭 지키도록 해요. 준아. 네, 횡단보도에선 항상 조심 또 조심할게요. <웃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 버튼들을 눌리면 우리가 안전수칙을 체험해볼 수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서커스 AR 앱으로 증강현실을 체험해 봤어요. 여기에서 증강현실이라는 것은요. 우리 현실에다가 가상, 아까처럼 이게 3D 화면으로 입체적인 준니가 나온 걸 봤죠. 이렇게 가상현실을 더한 공간을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증강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어, 서커스 AR 앱으로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 시간이 될때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